시작이 되면 통증이 너무 힘들죠 만약에 이제 진통제를 먹게 되면 모유수유 하는 어머니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지 않고 이 산후통의 어, 통증을 조금 조금 조금씩 오는 경우 괜찮은데 너무 아프면 산통처럼 아프면 너무 힘들잖아요 참아내기가 그때 추천하는 에션셜 오일입니다 모유는 보통 한 2-3일 정도까지는 모유가 잘안 만들어져요 2-3일이 지나야만 모유가 나오거든요 그 전에 산후통이 더 심해요 이때는 출산 직후에 이 산후통이 발생됐을 경우 이제 자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따뜻한 대하에 깨나한 38도 온수물을 대하 반 정도 담고 로즈오도한 방울, 플라리세이지 한 방울. 혹이라도 저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플라리세이지 빼고 세이지로 대처해 주세요.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. 고혈압이 있거나 정상적인 혈압일 경우에는 플라리세이지 한 방울. 하지만 저혈압일 경우에는 세이지로 대처를 해주시고요. 자, 네롤리 한 방울. 미르 한 방울을 대야에 떨어뜨리고 대야에 엉덩이를 담그고 따뜻한 담요 같은 걸 뒤집어 쓰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앉아 계시면 오로가 쏟아지는 게 느껴져요. 이 방법을 보통은 한번 정도만 하면 은 통증이 많이 완화가 돼서 이겨낼 수 있어요. 조금씩 오는 통증은 자궁이 수축해서 오는 오로가 배출할 때 오는 통증은 생리통처럼 조금은 견뎌낼 수 있어요 그 정도 괜찮은데 극심하게 하는 통증은 거의 없어지는데요 근데 한 번에서 안 되는 경우에는 또 통증이 한 두세 시간 후에 발생이 되면 또할수 있고요 또 두세 시간 후에도 발생이 된다 하면 또할수 있어요 모유 수유가 보통 2-3일 정도 후부터 모유가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2, 3일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인데 2, 3일이 지나서 모유수유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는 처방전이에요. 근데 이제 모유수유 해서 젖을 먹이기 시작을 하면 오로배출이 잘 되고 시도신오르몬이 마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극심하게 오는 통증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을 겁니다.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건 아니에요. 그 극심한 통증이요. 산통처럼 오는 게 모든 사람에 게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. 일부에게 나타나요. 저는 처단기 때는 없었어요. 두째 아이 출산하고 나서 극심한 통증을 제가 느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.